Thank you. 처음 오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어요 태권도가 역시 100% 일본 거를 배워다가 우리 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기를 만들었고 전통 무회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우리 거로 만드는 것이 태권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수호에서 우리가 발생지냐 그런 거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 오늘 여기 에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이 학교의 초대 교장도 하시고 또 재단의 이사장님 하시던 전재웅 이사장님께서 저하고 무척 가깝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절구 제그 수양이라는 책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소련에, 소련에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차 타로 앉아서게 아주 청순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이 앉아서 이렇게 타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이 학생이 톨스토이 가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가방을 쳐다보고. 그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여행 가방을, 그걸 갖고 왔는데, 그냥 백합이 한 송이 이렇게 하얀 백합 꽃이라고 그어요 그걸 한번 쳐다보고, 또 톨스토이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더라, 이거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냐면, 왜 뭐, 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냐. 이 가방이 니가 갖고 싶냐고 하니까, 아,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가방에 여행용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가면은 한 20일 걸려. 20일 뒤에 내가 와서 내가 이 가방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 집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집을 작성해 주소. 그리고 20일 동안 여행을 끝나고 토스토이가 20일 뒤에 그 가방을 들고 여학생을 찾아가 근데 여학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아 여학생의 묘산소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산소에 가서 가방을 주, 너, 내려놓고 산소에테그 춤이다 가방을 주면서 톡톡톡 후회를 해야 내가 그때 가방을 주시면 이 학생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얘기를 여 우리 여러분 이사장님 전직자님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오도록 여기와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줍 하도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꼼짝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 세계에세계의 병서 중에 3대 병서가 있어요 3대 병서가 뭐냐면 첫째가 중국에서 얘기하는 손자 병법이라고 송구하는사람었죠두 번째가 뭐냐면 일본에 미야모도무사시가 썼다는 오륜선을 세 번째가 독일의 클라우드 게이이었던 전쟁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세권 책보다 더 훌륭한 책이, 훌륭한 책이 1790년 정조 때이동무 박재가, 여기 숭원 백시의 백동수 이런 사람들이 쓴, 물론 정조가 물론 썼습니다. 쓴 우예도 보통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진짜 세계 최고의 경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좀그국력이 조금 약해서 그걸 못 올려가지고 불과 3년 전에 북한에서 그거를 유네스코에다가 먼저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림은 다 김홍도가 그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먼저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 그무도어계가일도좀 체크했다 그런 얘기를 먼저 네.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아까 소, 저 소개자가 태권도가 9단이고 법도가 8단이고 그런는데 과연 이 사람 문공신력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네. 제가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에 이렇게 앉혀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칼로 그냥 메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칼에 이제 낫기 싫으니까 몸을 이렇게 쓱 피하면서 손에 잡힌 게 뭐냐면 40cm 대나무 정도 그자를잡아 가지고 위에서 그냥 맺죠. 근데 하필이면 감도과 재수없게 칼은 지나갔는데 목을 맞았어요 목이 또 멀려가지고 쫙 그냥 바닥이 잡고 보니까 목이 돌아가서 입에선 거품이 하얗게 나오고 이 다리는 깨구리 다리 떨던떨 그래서 저는 바로 성동 경찰서로 잡혀갔고, 그, 다친 강도는 병원이를 실려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무 죄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운동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동부지청에서, 동부지청에서 저는 결국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지만, 너는 그냥은 못 내보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과자가 됩니다. 특수폭력죄 벌금 300만원 미신저얘기입니다뭐 여러분 그정도 아시고 아무리또 저희 공장에 공장에 산업자원부라고 그 해가지고 그래서 지식경제부라고 그러는다마는그 여러 장관 차고 여러 사람들이 군경으로 왔는데 기포공장이 왔는데 마치 점심을 나가서 못 먹으니까 이명박 쪽은 좀들어서는데왜근데 뭐, 식당에서 우리 럼입었더라고 그쪽 장창관장고쭉 앉아서 같이 닭을 먹습니다. 먹는데, 저희가 조심을 하는 장무식 조심을 하지만, 우리 식당 마주머니까 잘해야 되는데, 파리 한번리가 엘리엘리 쪽으로 느꼈 그래서 파리가 하필이면, 하필이면 저하고 앞에 장관님하고 앉아있니 바로 그 앞에 양배추 서례로 내가 다갔요 얼마나 제가 체크합니까? 다부는 앞에서. 그래서 제가 젓갈잡을 잡아가지고 파리를 딱 잡았는데, 이 파리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파리가 아마 설마 젓갈로 저를 잡을 줄 꿈에 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젓갈로 잡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과천에 종합 청사에 가면 파리가 한 개에 한개한 마리씩 들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이젠 거짓말못 해서 날아가는 파리를 젓갈로 일 곳머리를 잡았다고 소문이 난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그 금년이 3일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제적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3일운동이 일어나기 전한달 전에 2월 8일날 동경에서,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독립선언서 처음 쓴 사람이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 그분이 동선을 쳐 써가지고, 독립선을 일본의 그 대학생들, 교포들 하는 400여 명이 동경한복판 YMCA 강당에서, 강당에서 독립선을 다 잡혀가요. 그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는 이정걸 의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한이상 전통청구, 그 다음에 고훈처 장관 피우진 장관이라가 기념행사를 동사하는데 거기에 처음 제가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제가 칼을 들고 우리나라 검도 심호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독립 기념관 거기 가면 그국분들 사인해 가지고 제가 심호 보인 칼이 거기 영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경 가시면 동경 가시면 팔8 독립선은 기념관에 가셔가지고, 아, 이 칼이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떠들던 그 이국노 회장 거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좀, 그,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도란 뭐냐. 여러분, 태권도 유도, 경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요거는 지금 시고 넘어가야 돼. 에, 도자를 붙인 거는, 도자를 붙인 건 1912년도. 즉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요. 그 해에, 그 해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간호 지로라는 무도에 있는데 그분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야, 이제는 백같아서싸 화약이나 또는 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무술이라는 게 무술로서 같이 갔다 그러니 그걸 인격수양하는 쪽으로 해서 간당 안 이루다가 즉, 도자가 아니었는데, 오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격수양을 하기 위해서 끝에다 길도자, 도자를 붙이는 거서 처음 무도라는 글자가, 그때까지 무술이라고,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붙인 게 유도를 유도라고 하고, 곡도를 공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활쏘는 거, 활쏘는걸 궁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도란 뭐냐 그러면 범도, 유도, 그 다음에 궁도 이세 가지를 무도라고 합니다 그 뒤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갈라데를 갖다 공수도라고 했고 또는 뭐 합기도니 또 여러 가지 이런 도자가 붙더니 이제는 근수는 건수는 사람은 서도라고 해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도라고 요 심지어 이 커피 끓이고 차 끓이는 사람은 다 도라고 합니다 이 도자를 붙이면 그때부터 붙인 것이다 그 도를 왜 붙여주냐 무도 또는 무사 이런 것은 눈하고 무하고 두 가지 즉 실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인간 수양하는 거하고 같이 합쳐서 눈무견절한 것을 무도 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요것까지좀 아시고 제가 그 드린 그책 중에 수양이라는 그 책을 드렸는데 일단 수양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좀 한번 하셔야 돼수양이 뭐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 책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무를 여러분들이 심잖아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더라도그 나무에다가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길러 미십니다 길러면 뭐해요 그거를 잘 잘라서 갖다가 아주 훌륭한 목수 훌륭한 목수한테 줘가지고 좋은 제목을 써야 그게 나무의가치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쭉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두 하는 것이 이 가는 그 과정 전체를 수양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오늘의좀 이해를 하이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은 어떠냐 우선 그수양을 하기 위해서 우선 몸을 만들어야 돼. 몸을 신체를 만들어야 해 신체를 두번째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 내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이 입으로 뱉는 말 몸으로 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몸으로 입으로 뱉는 말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좋은 말을 할수 있게끔 맨날 그러니까 상스럽고 욕망스러울 것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도 그렇게 뽑아야 돼. 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몸그 다음에 자기가 댕는 말그 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이 소위에서 마음 이세 가지를 모두 다수양하는 것이 시적다신에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위해서 여기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개 보시면 또 목사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친구하시는 목사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한테 이렇게 좀 하면서 세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예수한테 물어본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해야 니요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야, 가서 양을 한번 쳐봐봐요, 양. 그 양이라는 동물이, 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어렸을 때 이뻐 보이지만은 아주 정말로 고약해요. 시적말로 개판이 나요. 그래서 그 양을, 양을 참 좋은 풀을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쓰다듬고 잘키우면그 양이 고기도 맛있고 털도 아주 좋다 그런데 그 양은 이렇게 안 기르고 내몸막 그냥, 그냥 야생 마처럼 이렇게 기르고 그러면 그 양은 고기도 딱딱해서 못 먹고 털도 하나도 못 있어요. 여러분 그 돼지 중에서 집돼지고기를 여러분이 잘 먹습니다 근데 산돼지, 멘돼지고기는 하나도 못먹어 왜? 그털 구멍주고 또그 너무 딱딱해서 사흘 마흘을 삶아도 고기가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도 그렇게 길러져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양의 시점이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 뭐 아시다시피 모세도 양 치기도 했고 그는사요 양을 치는 그 목동이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이게소변에다 길을 묶자할수 있어요 그런 묶자할수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여 동양에는 이소밖에 없어요. 이저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목자를 썼을 거다. 그리고 사자는 소비 사자를 써야 되는데 스승 사자를 썼다. 이건 좀 우리나라가 목사님한테 과일이 니다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람이 얘기하면 양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마 틀림없을 니다 네, 그래서 그수야들 그럼 그,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몸을, 몸을 먼저 수양을 해야 돼. 수영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 수영한번 합시다. 딱한 번만에. 자, 여러분, 여천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에, 사람이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자세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응? 자,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도, 무릎을 꿇을 때도, 왼쪽 먼저 꿇는 거야. 왼쪽 먼저. 오른쪽을 낮게 엮고 일어날 때는 오른쪽 먼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먼저 발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가 왜 똑바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세요 수영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여기 머리 이게 머리 이 뒤통수가 천장에 이제 끌어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천장에 이어보세요 한번, 한번 이렇게 이 뒤통수를 쭉다 뽑아 봐요 아니 몸에다가 뽑다그 다음에 어깨를 내리고 아래배에다 약간 힘을 줘보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바가 요 코끝이, 요 코끝이 자기 배꼽부고 같아야 돼. 이렇게 나란히 돼 이렇게 약간 숙여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지금 요 귀가, 요 귀가 옆에 있는 이양복선옷요 선하고 같이 맞춰야 돼. 그리고 가장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있는이정자세 그 자세를 한번 아보세요 먼저 수양이 벌써 가는 거야. 몸의 수양.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조림. 이 꽁치 통조림이나 고등어 통조림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세로로 다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 근데 그 통조림을 한번 손님들한테 다 꺾어보세요. 허리를 딱 꺾어보면 속에 있는 내에이다 꺾입니다. 그래서 꺾인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내장이나 이렇게다 이런 꺾인다 이런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요절을 했다 요절을 해주었다함게 젊어서 창자가 꼬여져 죽었다 그게 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자세가 무슨 좋아야 돼서 있는 자세도 앉아 있는 자세도 우선 자기 자세가 좋아야 오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건강이라는 얘기도 건강, 건강이라는 뜻이 뭐냐? 아마 혹시 건강이라는 뜻 아시는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로 하고, 다 아는 거로 하고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가 건하고 그 다음에 체력, 몸을 맺는다, 몸을 건축하는다 그리고 자기가 몸을 잘 건축을 해도 잘맺는면 빌딩도 맺을 수 있고 아니면 총아집도 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이야. 그 다음에 간은 뭐냐면, 간, 편안한 간 자에다가 마음 마을, 진짜. 마음이 편안해. 어. 그래서, 건체의 간심인데. 오늘 요거는 좀여러분들 알고 가셨요본체의 간심. 그러니까, 육체를 먼저 만드는 거,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것이 건강이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사냐, 오래 산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성악가가요 자세가 저 노래부터 가이되는꼭그 꼬부리고 안돋는요 성악가가 오래 삽니다 두번째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발레이너가 오래 살아요 발레이너가 아주 잘살아 왜? 똑바로 서있는 사람이 오래사는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죽는 놈은 누구냐 먼저 죽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시니 선수야 찌는 점도가 엎드려서 항상 꺼버리세요 찌는 점도 제일 많으세두 번째 인식는 사람이 잠수구입니다 왜 잠수구 할지 그 호흡을 기공을 못해 기곰 아까 말씀드린 이저 노래 부르는 사람 이성악가은이호흡조절도 해야 되거든요 길게 해야 되거든 지금 친구히좋 해서도 오래 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그 자세가 지금 오늘 육체적인 자세에 대한 수양은 여러분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저축을 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가면 차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 차력 뭐배 속에다가 배후에다가 돈도 막 올려놓고 막 충격 해고 어떤 사람은 뭐 칼날 내면 걸어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가락 같은 철사를 입에다가 막그어 뚝뚝 끊어 돈도 막 썩지 야 그거 볼때 굉장한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한 20년 뒤에 찾아가 봤어 야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냐고 그러니까 다 이빨을 다의치를 했더라 고 틀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이빨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 너무 많이스크요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토노 손기정 선생님 그분이요 그저나이가 돌아가신 전를 제가 만났는데 계단도 못 올라가 걸어보고 하도 뛰어가지고, 무릎에 연골이 다아와그 다음에 요즘 아직도 지금, 어 기억하는 최태열이라고 축구선수 때저한고한 친구입니다. 고려대학교 나오고. 아주 우리나라 제1교 프로 대표 아주 훌백이었는데이 친구 요새 저 차지 만나, 만나보면은, 그어본건겨대교 위에 툭 치는 그때. 왜? 연골이 닿았고 너무 축구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라는 거는, 체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하면 안돼 알맞게 해야 체력이 우려가는 거지 그때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오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체력을 이 자기가 이 몸을 수영하면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수영을 하려면 우선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야 되죠 계획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안 돼요. 그 어, 공자라는 사람 얘기가 제가 잘하는데 공자가요 열다섯살에 열다섯살을 중학교 얘기한 겁니다 열다섯살때 아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서른살에 서른살에 가서 자기의 입지라고 뜻을 썼습니다 물론, 40의 불록이니 50의 지천명이니, 60의 이순이니, 뭐 70의 종신이니 이것은, 근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소외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때려 했더라도, 남한테 신뢰가 안 됐다. 그렇게 이제 종신이라면서했습니다면지심이아니라철이 뭐 들었다. 그런 얘기, 쉽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동자라는 사람이요, 개가리도 크고 못생겼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예요 여러분은 지금 공자보나열0분개 지식이 많습니다 공자가뭐뭐 영어하니까 공자가 여러분처럼 뭐 인터넷하고 못하는 그러 그러니까 공자의 지식이라는건 학문의 극한도에있짧한은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도 훌륭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식 면에서 그렇다면서 뜻은 세울 때 동자도 산신에 세웠으니까 여러분의 나이면은 지금 이제 앞을 뜻을 세우다고 됐다 우선 뜻을 세우면 우리가 사는 게 환경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잘살수 있다 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 동단주의는 다르죠 동산주의는 국가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매겨 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다안 하자 그런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열심히 일하자 그런 얘기입니 그래서 제가 이승만이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그분은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병립 불패다 그것도 서정형소에서 그분이 여러분이 쓰는 영안자전을 제일 먼저 쓰시예요그 병이 불편한 게 뭐냐면 국가든 사회든 동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이 잘 등계가 잘 돼야 잘 돼야 나라가 흥한다 나라가 잘 된다 그분은 목표를 목표를 무슨 뭐저 공무원되고 뭐 그런 농사짓고 그러는 것보다는 국가가 잘되려면 공업, 상업이 잘 이루어지고 발전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가 그때까지 말하면 이조 말이니까 지구가 네모 반듯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서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구가 특구를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지구가 특구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세이불이나라고 와서 뭐 이렇게 전투도 했다고 외국을 침략도 하고 시민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구가 통풍된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예기를 내가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될까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은 첫째는 뭐냐 첫째는 비싼 물건 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책가만 들다가 2만원짜리 찰가 먹으면 그게 그만큼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소구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또 사용하는 이런 접시 이런 거를 옛날에 우리가 쓰던 재래식을 쓰다가 요즘 좌변기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좌변기 같은다든가 또 우리가 쓰는 모든 생활욕품이생활욕품이 서양께 쓰는 것이 소구화되는 것이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저것도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뜻을 한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 지식 이것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부처님이 이런 얘기지 사람이 배워야 될 지식이 여덟 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안니시냐눈으로 보는 지식 두 번째가 귀로 듣는 지식, 이. 세 번째가 내 눈에 코로 맞는 지식. 네 번째가 혀. 이 혀바닥에다가 맛을 일으키는선식이란다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어 수학듣고뭐 이거 공부해가지고 기억해서 혀 부르고. 그게 이제 두 얘기에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식이 뭐냐? 몸으로 닦는 거. 아마 이 학교가 1학년 들어오면 캡콘도를 하고, 또 농부, 배고, 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고, 몸위로 하는 모든 지식을 속에서 몸이로도 하는 거예요. 요걸 여섯 번째지. 일곱 번째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지식이 뭐가 있냐? 만나시기라는 게 만나시기. 말라식. 만나시기라는 게 뭐냐면, 갖고 싶은 거, 지금 책을 갖고 싶은 거, 또는 노를 갖고 싶은 거, 또는 뭐 공부 공부를 잘하는 걸, 뭐 100점짜리 갖고 싶은 거. 이런 그 욕심, 소유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놀다가 종자심이라고 해서 신을 뿌리이 여덟 가지를 다공부을 해서 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대학시험을 보던 취직시험을 보던 무슨 시험을 보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기억력 그중에 여덟 가지한 가지만 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아마 저 어, 어느 분이 그 저... 조국씨라고 그런가요? 뭐 어, 법무부 장관 나오신 분 딸이 뭐 학교를 통는데 협을 한 번도 안 됐던 그거는 제도가 나쁠게 아니야. 제도는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악용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지식이 이렇게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 니까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세워라 이 말씀을 좀 드리시고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가면. 그, 세계의 그, 건축가, 건축가를다가, 4대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차원입니다. 그 사람이 안도 타파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자기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야, 이다음에 내가 뭘를할 건가, 뭘를할 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복식도장인 거예요. 번투도장인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번투를 하면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한달 월급 받는 게만 원을 받는데, 번투를 하면 한 게임에 치던 이기던 4천 원정거예요 4천 원. 자, 그러면 한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3 0분 30분에 4천원으로 남들은 대학적으로 뺀다 했는데 만원 뺀기부한 달에 만원 버는데 이게 야 이거 밖에할게더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권투를 배웁니다 배우다가 어느 날 권투를 열심히 해다가 어느 날야 이게 우리가 적성에 맞나 안 맞나 한 보자 이게 앞으로 희망이 어떤가 그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권투 코치한테 가면 한대씩 얻어봤습니다 턱을 한 때만요 똑같이 맞았는데 안도 타타오라는 한 사람은 30분 만에 일어났어 30분 만에. 근데한때 같이 맞은 친구는 30초 만에 일어났어. 그래서 안도 타타오, 아 나는 봉투를 해가지고 앞으로 희망이 없나.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가가 되기로 하고 일본 전체 보금방반을 다더려보는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잘이 있지도 않고, 그리우신 고막그래 그래서 일본 전체를 다 보고, 세계를 또 둘러보고. 그리고 지금 그, 뭐, 1942년생인가, 나이도 일어난 대였살 됐는데, 지금 비실비실 다죽어가요 지난달에 제가 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파오 프리처 사건입니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 건축, 그, 수에서 관계, 짓짓구 이런 설계가 100년 이상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한 사람도. 노벨사인건 아니고, 이건 뭐, 건축의 노벨상이 되는데, 그래, 그렇게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아까 30초 만에 일어난 그 선수는 아마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 세계 챔피언까지 했어요. 그,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 이런 것도 한번 참고사아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서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를 신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그 이때까지 한게다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용기는 두 가지가 어요한가지를 뭐가 있냐면, 체적기다 최적기다 강해져야 하는 강해야 나오는 용기. 즉 다시해서 예를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 또 주먹이 세다 그러면 용기도 조금 세집니다그 사람. 네, 겁이 안 나거든. 그래서 그저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학생 운동 때 보면은 여러분 여기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공부 잘하고. 눈도 이렇게 쬐끄맣고 뭐갱렇게 국군 스 한색이 와가지고 조금만 한색이 와서 야뭐 한색이 무슨 대모를 하느냐 어? 공부를 해야지 뭐 이래거든 그리고 저쪽에서 여기도 있으니까 책도 좋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야이 자식아 내려와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야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모를 하면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하고 이게 행동하는 양심 아니냐 야, 나는 그런 그래, 운하고 바로 용기의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 사람이 용기도 따라서 있는거지 마음는뭐무 까끼찾고 어쩌고 그런거 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신경쓰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쉬고 길러라고좀 두고 또 한가지 용기가 뭐냐면 마음의 용기가 있습니 찾는 용기 그 어, 여러분 하루 유방하는 초한지라는 책인데 중국에 그게 유명한 한신이라는 장군이랍니다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체격이 부작에 좋았고, 힘도 장사했어 칼도 가으 그거 니다이 사람이 이 손부터 어느 날 백정놈, 이, 이저소장구 대입장도 그 백정골목을 지나가는데, 백정놈이 칼을 들고 서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니가 한신이냐? 어? 야, 니가 뭐 이렇게 세면서 야세면 땅하고 붙어 한신이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야 니가 못 붙으면 가 가랑이 붙이면 기 여러분 가랑이 붙이면 기단적인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한신이가 그 체격이 좋고 힘도 좋은 사람이 또 칼도 잘 쓰죠 주 사람이 가랑이 붙이면 기어 나간니다 왜? 그걸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백정이 한신 밑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초림 생활을 하지만은, 한신작물이 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참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용기는요, 용기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정의가, 없 이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용기가 절대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 놓고, 용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의리라는게 생각입니다. 어리. 저 어 이게 전의 법 양의 의리 그랬데 그 여러분 아시는 그 안중근 의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고 그냥 이중열사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중열사는 우리 조모는 나아버님 남아는 그 안중근 씨가 저 완사는 저그이조반에그저원산에다가 조금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세면서 서울로 훌륭한 선장을 찾으러 온다 와서 이준열사를 찾아내그런데 이준열사 얘기를 듣고 손님다손이을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분을끌고 그뭐 자기 원산 합격하지 한다 조금 불 지켜서 그런 그 인연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여러분 이 의사 뭐 용기 의리 뭐 이게 용기 있는 분들이리 얘기야 의사라고 이렇게 일기 쓰는 뜻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의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손에 손에 소위 탄이나 칼이나 또는 총이나 이런 거를 들고 서서 의제투쟁을 해다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하고, 그다음 그런 걸안 들고 안 들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을 갖다 열사라고 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이준열사 이런 사람 손에 무기를 안 들고. 안 들고 북한에서 싸우고 돌아가셨다는 거고 의사라고 하면 윤봉길의사, 뭐이저저 안중근의사, 또 이봉창의사 이런 의사라고 얘기하면 손에 무기를 들고 북한에서 싸우고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한다.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박사 위이다 어느 어느 지속에서한위나 어느 명예보다도 가장 높은 게 여러분이 의사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보면요, 무슨 뭐, 어, 노동 일하다가 뭐 이렇게, 뭐, 뭐, 뭐, 분신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의사하고 역사하는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 어린애들에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하고, 나하고, 우리 앞에 계신 교장 선생님하고, 손도 싸워. 막 치고받고 막 싸워. 그런데, 의리, 의리를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학생이 막 올라와가지고 두 분을 말려 그거를 의리가 반밖에 없었느냐. 의리가. 그런 생각하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막 와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만져. 그건 의리가 없는 놈. 의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리가 있는 학생은 나하고 교장선생님 싸우면 불문곡직하고 뭐, 이웃물고, 딸기관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날부드게 펴야 돼. 그게 의리야. 의리라는 게. 여러분, 의리는 반드시 똑바로, 의리는 행동이로 옮동왜 그러냐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리의 비슷한 말이 의족이라는 게 있어. 손 대신 있는 게 의족입니다. 팔 대신 되게 있는 게의수팔 저, 아, 저, 저, 대신 있게 의족. 그 다음에, 비록 태어나기는 태어나기는 비록 그 같이 태어났지만 죽는 날은 같이 죽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의형들 그래서 의이라고 얘기는거 여러분 의라고 얘기는건 속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정의와 동리의 이끝자를 배서 의리라고 얘기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 몸져서 같이 이렇게 나가서 행동을 같이 하는게 의리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제가 말씀하시는, 말, 말좀 드리는 용기와 의지를 여러분이 알수 있다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무사의 어머니, 홀어머니를 데리고, 그, 이 무사가 이 어머니 모신 시 사람. 근데 그 사람 매일 나가서 같이 도장에서 무술 연습을 합니다. 같이.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쪽 옆 동네에, 옆 동네에, 그, 세 사람이 지금 나하 싸우자고 동전을 했다. 근데 사실 나혼자 가도 세 이름은 다 해치울 수 있는데, 야, 이거 혼쩍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좀 같이 가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 전에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걔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어차피 살인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또자기칼 마주치든가 그럴 테니까, 아니 그럼 내가 홀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 홀어버니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멈추면 없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친구아 그러면 야 니가 그런 사정인 거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나 혼자 가 그래 가요 근데 그때 밭에 나가서 일하던 어머니가 또나와서야너왜니 네 친구한테 그냥 가냐 내가 백같은 얘기 들으니까 네가 어머니 나 때문에 그 친구를 못 도와준다는데 그러면 네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랑 내가 너한테 의리를 긋다고 말했겠냐? 야, 나, 니가 그,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어? 니가 나를 튕겨내서 성형에서안 간다는 거 의리 없는 거뭐 말이 안 되냐? 난 그렇게 안 간다. 그이 친구가, 어머니,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칼을 못고 쫓아가요.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나서, 세 사람, 이, 저, 그, 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한목 자살을 했다고, 자살하는 고하니 그이 친구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복 자살한 친구 보는야 고맙다 너 진짜 의리 있는 놈이란 말이야 여까지 그 왔으니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사과한면끝다 내가 지금 할복 자살하니까 너내 목을 좀 쳐다 가위향부를 좀해봐 그래서 거기서 친구의 목을 쳐어 이게 바로 의리야 이게 여러분 의리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의리를 맞춰도되고그 다음에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소울에그수양을 시작을 했다. 그럼 반드시, 반드시 그 역경이라는 거하고 숙경이라고 좋은 때, 나쁜 때가. 어, 우리 속담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그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황금비가 내려도 그치지 않는다. 이런 불경에도 그런 법무병에 나온다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고 또잘 또 나갈 때는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잘 나갈 때는 우선 사람이 오만해진다 두 번째 게을러진다 세 번째 은혜를 모른다 네 번째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다섯 번째 기고만장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항상 조심을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한 책에,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 이 주역이라는 책이, 그게 굉장히, 뭐, 뭐 어, 어렵게 여러분 생각했는데, 어렵게 생각했요 주역이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찾아가다 러니까 주역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걸 어떻게 정을 한번 쳐보자, 알아보자 해서 만든 책이 주역입니다. 주역을 여러분들이 두한큰 뭐, 한 문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 제 별명이 뭐라고 하면 전부 뻥쟁이랍니다, 뻥쟁이. 또는 그 옛날 노래 희자스님이라고 저는 불러요 사람들이 그걸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하도 제가 얘기를 하고 뻥을 간다 니까 뻥을 친다는 거요 어? 근데 저는요 저는 이때까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기까지고 지금 성공했다고 하 했는데 성공하기까지 그 뻥을 쳤어. 뻥을 내가 앞으로다가 이렇게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뻥을 쳐 그리고 그 뻥이 뻥이 진짜가 되도록 노력을 부족합니다왜 그러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반다섯 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 놓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검을 아, 저 사람은 뻥치는 게 아니고, 뻥치는 게 아니고, 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이렇게 가면서도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하는 것도 또난뭘할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뻥을 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기라는 얘기를 는거요즘그저 한일 관계가 백색 목슨뭐 뭐 이런 그 저 국가 지정도를가지고그 길을 하자 뭐그 길을 하자 여러분 언론이나 시골에 많이 나옵니다 이그 길을 하자는 얘기를 잘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모르고 쓰는 사람이 에아요그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길라고 얘기하면 시합을 해서 상대하고 싸워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약점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잘 생각을 하고 그걸 반성을 해서 반성을 해서 자기를 단련시켜 근데 요즘 뭐 긍기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부지런히 물건받들 일본을 때려엎자 뭐 이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게 긍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악의 마음 이런 거를 다 없애고 그런 고 반성하고 우쳐서 성찰해서 그리고 앞길을 앞길을 내 스스로 단련을 시켜서 한 거야 여러분 단련했다는 해야 는게 뭐냐면 쇠를 쇠를 대장가에서 두들기를 때천버을 두들기면 단만 번을 두들기면 연거도 단련이라는게 이 얘기만 해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그모노의는은 전승 프로라는 얘기에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가요 여기 우리 저어 학교에 그 기가 그 독수리가 이렇게 돼있더라면 바다 독수리라고 그랬는데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잖아 낳자, 알을 낳자아 알을 낳으면 그 바다 절벽 절벽 끝에 다 갔다가 아무도 없는데 갔다가 알을 낳아 I 러 m 하 o t 털 r e d 요 u 털이나오면 So tired out of it. So 동 i r e 갖다 먹이를 갖다 주고 그러 i 이 e 털 out of it. o n 해 y 이 n 수 y d 수천 t y 이 u got 수 boggy that you could not eat so tired out o 이 손털이 다 떨어지게 날르잖아 날르면 수만번을 연습을 한다면 잘 날라가는데 수천번을 한다면 그냥 밑에 바이브좀 떨어지고 아마 그런 거 여러분 이저 영화에서 보거나 테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언론에 바로 전승불호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번을 쌀개친 사람은 못달르고 만번을 한다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수양을 해서 극기훈련을 해야 된다 이검도에서요검도에서 붓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한훈련노성훈련 그래가지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제일 더운 날 가서 아까 이런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나중에 온 몸이 전치가니땀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를 자기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육체전장, 정신전장또 그래서 자기를 단련시켜그 다음 겨울에 그 출때 출때 얼음께들어가서 하는거 그런게 말로뭐하는거니요 그게 바로 무도에서라고 요얼음께도뭐 이렇게 할게 그런게 있다 여러분이렇게 하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드리면 여기가 수원 아닙니까 수원인데 여러분 무술하는 사람이 산속에서 산속에서 막흙칼 들고 수염이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뭐도담된 사람 이 있어요 그거 100% 산 백도하는요 무예라고 하는 거는, 무예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스승이 있어야 속에서 돌을 닦을 수 있는 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원식이 되겠아요 또, 여기 수건 대견수, 여기 수건 화성 풍터에 정조 대왕님이 그장용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그 보면은 그, 이 저, 무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잘 있는 이냐 그분이 뭐 서울대학 다니다가 다니다가 대모에다 달려서 서더군이학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게 무술 그것도 착하고 무예도 보통 이고 그분이 바로 그뭐 경당 뭐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그분 제자들이 한다고. 그 제자들이 한다그수은엉리 아까 여기 나와서 그 동양무술 이렇게 보이고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좀 하셨는데 아주 이 정도는 훌륭하셨는데 요것도 요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그분한테 말씀해야 돼. 그분한테 한 50% 정도 맞춘 것같 보시면 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니가 100% 맞췄는데 왜안되느냐 제가 아주 큰 우리 검도를찾지고유명합니다만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나를 그 컴퓨터를 가르친 스승인데 스승 반그림자도 할지 말랬는데 내가 스승님을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행사를 하겠다 그 전에는 선생님이 계실 때 내가 나설고그래서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그 정도 아시고 금기훈련을 반드시 좀 해야 수양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예인에게 계십니다 명예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래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라 이런 게 바로 얘긴데 훌륭한 이런 그 명예를 내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제가 그 일본 돈 일본 돈 5천행에 나오는 이또베이 이라저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맨날 맨날 죽기 전에 이, 저, 한, 이 동경대학 교수를 하는데, 야, 나는 평생 소원이 이또 희롱이, 등방문그 수상을 만다는게내 소원이다, 이런 얘기가 한다.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어느날 그국무총리 이등방문이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또왜그 동경대학이 유명하고, 또 돌에게 이 사진까지 나오는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호장부 그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토베이 이나조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은 화난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때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저총기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에 대한 저의를 냈다 근데 그 이토베이 이나조가 그저이득방문이 그, 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 훌륭한 사람이란 한참 있다가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야 훌륭한 업적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그 답을 듣고 와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다. 아, 그러니까 그게 청담이야?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다가 훌륭한 그 사람이고, 소위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요즘은 그냥 아무나 아무나 뭐 자서전 써가지고. 지잘하이나뒤다고 지 말이야.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 중에 있고, 그런데, 지가 저러 그러는데, 그걸 아주 잘못된 게 있는 다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기왕 얘기 났으니까, 이도왜이나조 얘기하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잘 합니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여러분이 쓰시는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에 나오는 사진이 다 색깔과 거짓말입니다. 돈 먼저 다 그래요. 세계 어느 나라 돈도 거짓말 사진을 갖다가 눕는다는 우리나라게경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5만원짜리 사인당 시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가짜로 맺는 다그 그림이다 여러분이 렇게 생각하시면 뭐 우리나라 돈부터거짓말 뭐 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특물한부도거짓말다 한다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일본 사람들 존경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버스깔아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가다가 내가 모르고 앉아있는 일본 사람 발을 딱밟고요 그러면 우리, 우리 사람. 일본 사람 다아 사람들은 계속 그래. 야, 너가 내 발보다 그럴게. 우리 아사람 일본 사람들다 아, 미안하니까. 발핀 놈이 미안하네그 발핀 놈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상당히 일본을 여러 분 다시 봐야 되는데, 일본, 나는 일본을 수십, 한 오육십 번을 갔다 오고, 또 일본에 대해서 무술 연구를 하자고 일본 하는데 내가 가면 갈수록 배울 게 있어. 중국을 가면요, 중국을 가면 가면 갈수록 빨리 지내고 싶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집에서 쓰신 쓰레기 봉투를 제가 맺는 사람입니다. 그 쓰레기 봉투를 맺는 것도 일본서다 공부를 했고, 여러분 스스로 다 일본 전문으로 한니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하시고, 이 소위에서 명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그 옛날 대통령 얘기입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란 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란 분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재미있는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소리가 아니고, 저도 지금 현 총리하는 이낙연 총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상 정치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기령상 대통령은 경상군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천라북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기령상 대통령이 찾아가서 뭐라고 막 야단을 쳐 너는 왜 자꾸 거짓말 만하냐 어? 뭐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맨날 그러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김대중 씨가 한참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까끈로 화를 내요 내가 언제 거짓말 한단 말이야. 어?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고 그러니까, 어제도 거짓말하고, 어제도 거짓말하고, 어도 거짓말하니까, 김태중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다만, 내가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요 그, 김영삼 씨가 그거를, 하면서 그 말도 맞아. 어? 약속을 못 지킨 거야. 그래서 집에서 와 하루저녁을 생각해봐 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라 고 그래 아 이런 개새끼 됐어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랬다는 거야 어? 얼마나 화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총 중에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기완총이 아니야 눈총이야 눈총 눈총 그 다음에 실탄 중에 제일 무서운 탄이 뭐냐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를 세상 살면서 반드시 알아두고 눈총과 지탄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한테 내 명예를, 예를 들어서 뭐 명예 세우는 건좋내 내 명예를 손상을 당했다. 내가, 어이, 그, 저 친구한테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속이를 이제 이 새끼도 두고 보자마냐 어? 내가 언젠가를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돼 그래. 내가 내 명예를 좀 심성을 당하면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저 친구가 말이야 저 친구가 내가 봉아이고저 친구가 참새인데 참새가 어떻게 내 뜻을 알겠냐 그냥 무시했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돌부처가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저, 이 돌부처 아시지? 돌부처에 보시면, 그냥 누가 계란을 갖다 집어 던져. 던지면 돌부처가 뭐라 그러냐 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비가 안 돌아오면 싹, 빙 따를 딱, 닦아내려 가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가아요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모을 맺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 시, 지금 십자가인데 이건 좀 거짓말같은데 그때 십자가가 없었다고 그래요 통무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모다 못을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때 밑에서 밑에서 예수를 모함했던 사람 아라빈 또는 이슬람 사람 뭐 같은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야 예수 니가 하나님이라는데 너 거기서 내려가 봐 빨리 살아봐 그리고 네가 뭐안죽는다면서 뭐, 그리고 야저 새끼가 안 죽여 그러면서 칼로 담아서 옆으막찌르야 어, 죽으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러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말이야 어?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 거야.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에서 용서를 하면 안 될게 마지막, 마지막, 거기서 더 좋은 건게 뭐냐. 내가 먼저 변해간다. 아, 제가 나를 이렇게 명예를 해주시고, 나를 망신을 준 것은, 준 것은 적어도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다. 또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어이치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야, 내 잘못도 커. 내가 먼저 사과할 테니까, 이거 웃는 걸로 하자. 그러면 고이트날르트 그 퉁사람 다 편안하게 달법부잘찾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탓이다. 내가 먼저 간다. 이거는 김수환 출경도내 탓이라고 얘기하죠. 또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남하고 시비가 붙거나 또내 명예를 희생시켰거나 또는 그 수치심이라고 그래. 염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염치고 수치는 남이 나를 쪼코를 놓거나 나를 망신을 주고 했을때 수치심이 생겨요. 그럴 때 해야 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에 다 여러분한테, 에... 이 도하고 예라는 걸좀 말씀드렸어요. 여기 학교 보니까 전부 도, 예, 뭐, 충성, 초뭐 이런 얘기 많이 썼는데 제가 오늘 꼭세 가지는 여러분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도라는 법. 도라는 게요. 이 노자라는 사람이 도를막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노자한테 찾아가 아야뭐 당신 도에 대해서 당신이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야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도는 하도 많아서 나도 잘 몰라 하도 많아 자도라는게 뭐냐 길이에요 길 길이라는 게뭐 아시다시피 아스팔길도 있고 뭐 길은 것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뭐 빨리 갈수 있는 길도 있고 늦게 갈수 있는 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도가 그 도가 어디로 오든만 인생이 오면 사람한테는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인생의 길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노자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 도는 물과 같다 이 물이라는 게 아무 거침없이 너무 귀찮게 자연스럽게 잘 가거든 다른데, 네, 본것 같은데, 돈은, 돈은 바다와 같다. 그 바다가 뭐냐? 이 지구상에 가장 힘숙게 바다인데, 이 힘쓰게 그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 바로 동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는 길이나 그 길을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냥 붙여 붙이는, 붙이는 가는 게 그게 인생의 길이다. 그게 노자예 장자는 또그 장자는 그럼 뭐 돈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나. 그래서 장자는 돈은 황홀한 것이다. 황홀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니다또 뭐라고 자연의 이치가 같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장자가 자기 부인이 좀 일찍 죽은 거요 죽으니까 초상취도 좀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북 갖다 놓고 두 다리 꺾고 한아서치고 노래 부르려고 하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이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이게 돈, 다도라는 게, 동료로 간 사람이 죽고 살고 이렇게 되고있는데 우리 마드라가 이렇게 그 과정 중에 죽어서 저렇게 큰 저런 관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게 얼마나 죽느냐. 근데 왜 울고 울고 그러냐. 그런 얘기할 하던 게 장자의 얘기인데, 장자는 노자고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간단히 얘기해서 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얘는 뭐냐 아까 여기 부터교울에도 뭐, 얘가 나오고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서울대학에 서울대학 법대에 법대 그 박경재 변호사를다는데그 사람 사실 행실을다 패스한 사람이야 그 아주 그 mbc 방송에서 어, 시사토론이나 유명한 때 예방주인데 이분이 대학 2학년 법대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황산덕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고 그분이 칠판에다 뭐라고 하면 첫째 강의 시간에 뭐라고 하면 칠판을이어요 법이란 뭐냐 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법에 대한 예를 그때 학생들이 강론을 방을 하는데 법이 뭐야? 법이, 법이. 그러니까 법이란 뭐냐고 최종 결론을 나가면서 서태님이 뭐라 오냐 법이 아이 굳 법이란 뭐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 도둑놈 이게 그러니까 또 까까 뭐냐 법도 모르고 도둑놈 뭐냐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은 법은 뭐냐 도둑놈이라는 게 도둑놈은 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에다 걸린 놈이 도둑 도둑놈이다 이게 그러니까. 법적로 따지는 도둑질을 하다 안 걸리는 건 도둑놈이 아니야. 근데 이게 예로 간단 말이야, 예로. 예로 가면은 도둑질에다 걸린 놈이나 안 걸린 놈이나 다 도둑놈이다. 이게 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는 이 법이라는 거는 예가 이만 많다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를, 도리를 법을 낸든거예요 예 속에 예가 지나갔 때는 그순에 조금 요 부분이 법이다. 최소한의 지켜야 도리. 그게 법이다. 그, 예는 뭐 그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럼 예는 뭐냐? 예는 뭐냐? 예가 내가 정의롭고 올바른 소리 한다. 그거 예 아닙니다. 예라는 거는 잘기억하요 예라는 건 상대편. 상대가 누구든지 교장선생님든또친구든 간에 상대편. 감정을 헤아려서 감정을 헤아려서 그걸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이나 또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를 갖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얘는 쉽게는 삶의 던 기분을 맞춰줍니다자 그럼 내가 신뢰할 이조시대의 황의, 환경행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데 모습이 와가지고, 여자 모습이 와, 와가지고, 여자 모습가서 아이, 우리 신랑이 뭐, 뭐, 뭐, 이래서 뭐 이래서 뭐, 이래. 이게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을 하느냐. 그렇게 황이 황이 에이 아, 맞아. 니네 말이 맞아. 조금 있다가, 그 여자 모습에 남편이 와, 남자 모습이 와가지고, 아니, 정생님, 마누라 얘기 들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분이데 저 우리 마누라가 나쁜 여자지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유 저, 저 그, 그,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황하이어맞어니 네 말이 맞어또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 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요 아 여보 무슨 얘기를 푸는 소리를 해아이 사람 말도 아니고 이 사람 말도 아니고 아니, 다 맡으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 당신 얘기도 맞어 이게 예의로요 여러분들이 예의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의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지만 상대편, 상대편 감정을, 마음을 해아돼서 그걸 그 배려하는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말한 것전부를다 다 합하면 전부 합해서 총총총은 뭐냐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도 효 부모님한테 효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효라는 게 굉장히 중 효는, 에, 우리가 소위 에 저, 저, 그, 효를 가리키는 걸 영도의 심장이 교라고, 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리킨 교자의 교사의 교가, 여러분 잘아셔야 돼요. 이, 이 학문을 가리킬 때, 학문을 가리킬 때는 효도를, 효를 먼저 가리켜라 그러죠? 교자가 되는 겁니다. 교자가. 그거 그래, 붙였던 고그 다음에 사자 여러분 선비사자 쓰는 거는 여러분을 얘기하면 선, 그 선생님이 학문을 가르치는 여러분을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분을 열을 안 알아라 그래서 교사 물론 지금 스승사자를 쓴다마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사라는 건 선비사자라고 그잖아 하나를 아니, 그러니까 학문을 가르치던 어, 효를 먼저 가르켜서효는 모든 학문의 우선이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그, 공부,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게, 여러분, 공부 잘 하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부모님 잘 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세상이라고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고 그런 놈은 겨울에 추울 때서 배깥에서 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휴가 내는 마지막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 얘긴데 그 옛날에 이런 그 대청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60 먹은 아들하고 80 먹은 아버지하고 두 분이 앉아 있어. 그런데 저 앞에 카페 마당에 까치가한 마리가 이렇게 있던데 그러니까 80목은 60목은 아들한테 80목은 아버지가 예 아들아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60목은 아들이 뭐라고 예 아버지 그거 까치나 그런데 조금 있다또 물어 이 노인들 예 저게 뭐냐 아 아까 말씀드린 저를 까치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또 물어 아버지가 야 저게 뭐냐고 러니까 아니 아까 따가까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는 나이도 못 알았더라도 예이! 나가버려어 아들이 육신먹은 아들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아버지의 육신봉을 이렇게 쭉 돌다보니까 아버지 일기장이 나오는 거야 60년 전 60, 일기장이 근데 그육신먹은 아들이 세살때 했어요 3살 때 아유 세살 먹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같이 앉았을때세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까친다. 또 조금 이따 이세살 먹은 아들이 저게 뭡니까? 까친다. 조금 이따 또 물어.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친다. 근데 그아버지 돌아가신 일기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아들이 스물다섯 번을 물었는데, 그 아버지가 스물다섯 번을 다한 번도 화를 안다고 그게 까지마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가 평생에 평생에 아버지 살아 있을 때 효도를 못 했던 거예요 어? 아이 그걸 자기는 까지라는 걸세 번을 듣고 성질을 내서 나갔는데 아버지는 스물다섯 번을 냈고 화를 안 났는데 내가 아버지지 금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효가 중요하다는 건 살아있을 때 효율을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뭐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세가지는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한가지는뭘 성공을 했냐면 내가 내가 기억을 하든 내가 학문을 하든 내가 뭐 무슨 뜻을 세우든 괜히 쓸데시대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 건 뜻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고, 그게 고 내가 어떤 뜻을 지내고 세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가, 예를 제대로 기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는 그 기업, 우리나라 정체에서 1등, 2등, 3등 안에는 들어야 돼.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어? 여러분들 속독계 야,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20억, 30억 뭐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건 아니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아 우리나라 전체 그저저 산업 내가 하는 것 중에도 1, 2, 3등이 들어야 되거요두 번째 뭐냐면은 가와마저성이라고 가정이 행복해요 그게 어려워 어머니 누 아까 효도 뭐 이런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어 꼭, 꼭 일만해도 없어야 돼요. 취미에 적어도 서울역에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할 정도의 최고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걸 인생의 산락이라는 합니다취까지 그러니까 막을 이을수 있게 하고 야 저희 그 아들도 어 지금은 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희 회사를 맡아서 그는 육군 이었다그에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그 고려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거든. 그 지금 회사를 맡아서 하는 아들이, 아들이 아주 말썽부리기어어 학교 다닐 때 청학도 많이 받고 뭐, 또뭐 말썽도 많이 부리고 뭐 그러다가 어, 대학을 못 가가지고 어, 대학을 뭐 5년인가 6년 만에 갔어요. 저기가 그, 그 백화점 군대도 갔다 오고, 고생되 됐고,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해가고 네. 그 영국 유학도 네. 갔다 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어 내가 지금 공부가 시원 않다 그러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요 응? 여러분, 그, 이담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또 대학을 갈수 할수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 저 뭐, 지덕체가 아니고, 어? 덕체, 에, 지 덕체가 아니고, 덕체, 지, 까는다 이렇게 체력을 열심히 하는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6 2페이지에 그 수양의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에서 그 선생님께서 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화가 났던 순간과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거 그 순간을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한 검도회라고 해가지고 대한 회회그 부회장을 만년 했 그, 제가 권도라는 운동이, 세계에서 그 권도 그 판단이 가장 힘든 시험이라고 합니다. 기대스럽게. 일본 예를 들면 권도 판단을 따르면7 칠단에서 8단을 따고, 아, 7단을 따고, 0년을 충전해야 어 판단 시험과 자격을 줍니다. 근데 그 7달째 간다면한 40년 걸리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10년이 되니까 40년을 본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폐탄 음, 성을 보는데 우리나라 는 대한본도에서 두번째로본 사람인데 형만 뭐 뽑았다죠그 하도 화가 나가지고 변짓을 다 했어요 우리 제가 뭐, 뚜뚜뚜뚜고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집단서 끊어가지고 신사원들한테다불러주도해요 근데 또떨어져또말갈로 해서 네 분도 갖다 맞춰놨어요 근데 또 떨어져요 뭐별 짓은 하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이 조그마한 그 장기맛이 있었거나 그래 거기 앉아서 앉아서 달보고 한번보당면 눈물을 천히 흘리는 거야. 그것도 나이가 한두 살도 지고 나이가 육 60이 넘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7년간, 7년간 본가하고 14번을 떨어집니다. 14번. 그것도 수석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명예가 있잖아요. 또, 아, 여러분, 아까 이제 제 이렇게, 그뭐 과거 이렇게 봤지만은, 근데 제가 한가가하는사람이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불고 어, 그, 저런 인생에 그런 그쓸쓴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이로 돌아가서 초심이요 초심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기차부터 그래서 기차부터 해서 결국 나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결국 어칠다지 17년 만, 나이 68세, 우리나라 최고령으로 팔다 입시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일본과마찬가지입다 법도가 직업이 아니라, 법도로 밥을 먹고 있지 않은 사람이 팔다였다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말고뭐 하도 불쌍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그말 해라. 그냥 너 팔다 줄게, 대신 명예를 준다 이거예요 그 내가 명예를 받을러 뭐하라고 하냐고 저는 태권도도 그랬습니다 태권도도 구단시험을 듣는데 명예를 준비하라고 하네 초심이로 돌아가요 여러분한테 이 말처럼 처음이요 다시 시작해 처음이래 돌아가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권도가 일본에서 그걸 모방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화랑도에 택견을 배웠고, 도로시대 때 박수에 그거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일본 걸 모방했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택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견이라는 거는 그 해동축지라는 옛날 책에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여기서 사단편 화으로 가지고 이렇게 돌리아는 사람들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사기 걸어 을놓고 발로 닥쳐서떨어뜨리는 시합이에요. 놀이.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수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렇게 총이 서서 손에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잡아뜨리는거 있죠. 그런 걸 수박 수박이라는 게뭐 신라 화랑도 그런 말 아니고 화랑도 처음에는 여자였어요 여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건 태권도는. 그 이북에서 보았으면 최홍위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 그 사람이 저 한국 사람인데 동네 의원한테 의도받고 화가 나서 술병 이니다 대가리 치고 깡일본 가서 태권도 배우고 사람이 그 사람이 오도가 많이 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지도하다가 이승만 박사 앞에서 어전대회를 하게 돼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모습을 보고 이승훈 박사가 지나가면서 아 이건 위경 <웃음> 같은 건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웃음> 불편이라고 안그랬습니다 문수도라고 그랬습니다 탈수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기사를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분경이 찾을게 태수도 손수 짰습니다 태수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주목권자로 바뀝니다 태권도가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이문서는 그걸 일본도 그렇게 안 해요. 일본도 지금 옛날에 목표는데 지금 여러 번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다시 된 것은, 우리 순수, 0천대감사의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 국기 우리 전통 부인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마지막 29페이지 어. 정도를 보면, 수양이라는 것이 지급한 마음으로 천천히 수양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흡연하지 않는 것보다 공부를 하게 있어서 즐기고 성취감을 느낄 것이 의미가 있듯이 흡연하는 것보다 좀 다른 자치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나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고 나부터 요 그렇게 안 했는데, 뒤를 집어넣고 뒤를, 뒤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 어깨선이 뚝 벌어져 그차다 어깨선이 뚝 <목소리> 벌어져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 통정을 이렇게 발전해요 하는 이유가 이게 다 자세를 발전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그 다음에 이걸 신발을 얻는 것서부터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 거 또는 이사후간의 격려하는 거 스승님한테 격려하는 거이렇게다생활 우리가 습관에서 실제로 젓갈질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저까지는 못하는 사람많을거야 저까지는 다 수영입니다 이 수영을 꼭 복부하는 것만 수영이 될 수영하지 마세요 생활하는 것 전체가 다수영인데다 수영은 첫번째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우는거야 그걸 내거로맺드는거